오케이 OK 시리즈의 첫 시작인 이번 앨범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하... 죄송해요... 왜 형... 왜? 왜나안 사줘... 아이스크림... 사다줄게... 잠깐만... 나 이것만 빨리 찍고 사다줄게... 뭐... 뭐... 뭐 사다줘... 콘... 어. 콘... <웃음> 알았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두 번째 녹음이죠? 웨이브 두 번째 동안 하러 왔는데 걱정이네요. 오늘 애드립이랑 화음이랑 다 녹음해야 되는 날이라서 목 관리 잘 하고 왔는데 제발 제발 제발 잘 나오길 드리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패미. 웨이브 제가 녹음을 하러 왔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앞에 멤버 할때 동안 그때 하던 거좀 연습 좀 해보고 오늘도 녹음 잘하고 올게요. 깊숙불 빠지지 않고 모니터 어기 살릴게요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CX의 BX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CX의 승훈입니다 유후. 네, 안녕하세요 어, CX의 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c x 용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저는 CX의 만현성입니다 저희가 지난 4집을 마지막으로 헬로우 챕터 시리즈가 끝나고 새로운 이제 OK 시리즈가 시작되었는데요. OK 시리즈의 첫 시작인 이번 앨범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OK 시리즈의 첫 시작인 이번 앨범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타이틀곡 웨이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타이틀곡 웨이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오늘 안녕. 의 마지막. 하이고. 냅. 발을 맞춰 달려가다 보면 냅. 일단 앞에는 네.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지이 밴딩하고 안에 아까 우리 일자리 때 맞지 않아, 않아. 요거 네고생했습니다네 네, <웃음> 끝났네요 잘했어요 이조각밴우릴 마지막에 우리니가 우릴 뭔가 좀 아쉬운 것 같아서 네 Don't be afraid 가라아이조각 어, 같습니다. 고 u 다 끝났습니다. 그제 파트 중에 바다의 타레스는어 부드러운 얼굴로 날 자꾸 휘둘러몇 번이고 부수고 부수고 부서진 뒤 얻은 깨달음이라는 그 파트가 있어요. 완전히 전엔되기 전에 약간 이렇게 딱 빌드업을 시켜 주면서 약간 그런 포인트가 되는 파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웨이브에서 가장 제 마음에 들었던 가사는 물론 많은 가사들이 제 마음에 쏙쏙 들어왔지만 그 사비 파트 중에 제 파트인 몰아칠 파도 끝에 결국 닿을 자유로운 내일을 믿어 생각나는 가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뭐 물론 멜로디도 매력이 있었지만 가사 자체가 정말 픽스분들에게도 힘이 될수 있는 가사고 딱 지금 저희와 저희 CXW 픽스분들이 못 만나는 그런 상황을 뭔가 잘 표현해낸 것 같은 가사여가지고 가장 마음에 드는 가사로 뽑아봤습니다 네, 뭐이 가사만큼 물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얼른 상황이 좋아져서 가사처럼 자유로운 내일을 믿을 수 있는 그런 CIX와 픽스가 되도록 갑시다 사랑합니다. 음. 음 제가 맡은 파트가 뭔가 저한테 잘 어울리는 파트들이어서 뭔가 굉장히 수월하게 잘한것 같고요. 타이틀곡 도입부는 처음 만든 것 같은데 도입부를 맡게 되어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Yeah, yeah, uh, uh, uh.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한번 yeah, yeah. uh, uh. yeah, yeah, uh, uh, uh. 다시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네. 지구 닥쳐고 있어 내몸비 너무 좋은데 어요거 좋아 괜찮고 명을 치고 서로를 는 Flow 네 서로를 닮아가는 Flow 길었 방황 같은 케이 서로를 닮아 우리만의 조그만 늘 있더라도 가역의 마음으로 flow 깊숙히 불에내려 물드 u n d e r 빠지지 않고 나 버티는 건깊숙이불에내려 물드 u n d e r 빠지지 않고 나 버티는 건 r u n n i u n n yeah r u n n 원해 덤덤덤 yeah. 괜찮은 것 같아 들어올게 덤덤덤는건 like, 이건 분명 아닌 원해 멈추지 않아 절대 멈추지 않아, 않아. 안다시 마저 터뜨린 우린 절대 멈지아고생습니다 픽스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되게 열심히 되게 기대하면서 열심히 재밌게 준비했는데 뭐, 올해 두 번째 앨범이 이제 웨이브 라는 곡을 하게 됐는데 어, 열심히 지금 멤버들 다 같이 녹음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저희 CIX 웨이브 앨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네 항상 저희 c x 와 함께 행복합시다 보고 싶어요 아마 공개되고 나갈 영상일 것 같긴 한데 픽스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항상 뭐든 좋아해 주시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챕터인 만큼 더 많은 기대와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 네 그럼 지금까지 CX 였습니다. 둘, 셋! 이넥스 e 감사합니다.